쥐 박사님, 트레이너들에게 어떤 포켓몬을 오늘은 나눠주실 건가요? 음, 저야 물론 매일 잠시난 포켓몬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죠? 댕 박사님처럼 꾸준 포켓몬은 우리 트레이너 분들에겐 안 자용? 헉! 말다 하셨나요? 저는 오늘 초급 트레이너가 오면 제가 채고 있는 이 타임엑스 팔찌를 줄 생각이랍니다 헉! 치 박사님은 타임 엑스 팔찌 따위 없으신 거아니겠죠 <웃음> 어이 당연히 저도 타임 엑스 팔찌 정도야 트레이너에게 줄 생각이었죠? 오호 <웃음> 딱 보니까 좀생이라서 타임 엑스 같은 거못 주실 줄 알았는데? 왜이네요뭐 근데 뭐, 쩝쩝쩝쩜생이어이기뎅 뭐, 박사가 어, 이 우당 당당 댕 박사 같으니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구만 한번 해보시던가? 에 <웃음> 구독! 하여튼 늑대님같이 못생긴 포켓몬들만 가져오니까 인기가 없으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우당탕탕 댕박사가 말이야. 뭐라 이 감자같이 생긴 게. 안녕하세요! 어? 응? 응? 아 저희 가족이 오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까 하는데. 아유 잘 오셨습니다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가족분들 다이맥스 포켓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청 강한 포켓몬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음. 아유 여러분들 저도 다이맥스 포켓몬을 준비해놓습니다 지박사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은 이제 구닥다리 포켓몬이에요 에이, 음. 여보 다이맥스 포켓몬이 뭐죠? 다이맥스 포켓몬? 나잘 모르겠는데 에야. 엄마 다이맥스 포켓몬도 몰라? 네. 에이! 다이맥스 포켓몬은 다이맥스 팔찌를 이용해서 능력이 발동하면 포켓몬이 거대해지고 능력도 오르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강력한 다이맥스 기술로 바뀐다고요 오 포켓몬이 거대해진다고? 어쩜 손 넘는데? 뭐? 네. 네. 근데 특정 포켓몬만 다이맥스 포켓몬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음? 음. 아이맥스 포켓몬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친절해 보이는 백박자님한테 갈래요. <웃음> 나도 그러면 이 탱거. 어, 안 돼. 이리로 와. 와와와와 와. 음, 여보는 어디로 갈래? 어디에서 포켓몬을 받을까? 나는, 요리게 쪽에서 봤지, 뭐. 음, 그러면은, 이것도, 여자 팀, 남자 팀으로, 아니었는데? 저기, 백박사님, 이번에도 제 다이맥스 포켓몬이 센지, 그쪽 포켓몬이 더 센지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초초, 당신의 구닥다리 포켓몬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웃음> 감자같이 생긴 게, 어, 감자를 뱉네. 자 그러면은 인당 4마리씩 제가 여, 총 8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랜덤으로 나오니까 자잘 뽑아보세요. 오, 아빠 저부터 뽑을래요. 그래? 좋아 어떤 포켓몬이나올게어르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서오 피카츄.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이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 다음은 또 포켓몬이 나올까요? 음, 글쎄. 그러니까 좋은 거안 나올 것 같은데. 헤이, hey,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항상 엄청난 것들만 뽑아 왔죠. 네 말에 엄청난 거. 오, 에이, 야, 킹크랩. 밥도둑. 밥도둑이잖아 이 녀석. 야, 간장게장이 나오다니. 이야, 맛있겠다. 넌내 거야 간장게장. 오, 야호, 신난다. 간장게장을 잡았다. 오, 축하한다 알리아쿤. 다음은 좋은 게좀 나올 거예요. 야우야 와우! 오우. 오! 거북왕! 거북왕.. 야 이거 다이맥스로 지나면 엄청 강하겠는데? 다이맥스 아, 거북왕이라니? 어머 이건 꼭 사야돼! 리아는 계속 맛있는 것들만 뽑는구나? 거북이가 먹는 거라고요? 음, 대구 딱지에 비벼 먹으면 아주 밥도둑이지? 아빠 저 무서워졌어요 <웃음> 자 다음에는 더 강한 거 뽑아보라고! 여자팀을 이겨야 될거 아니야 우와! 어? 야이 버터풀은 진짜 약해 보이는데 다이맥스로 진나해도 약하지 않을라나 맞아요 <웃음> 저희가 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알수 있다 아빠가 4마리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 자 간다 좁 어? 뭐지? 어? 아! 네. 야옹이? 야옹이가 나왔구나 이거 좋은 거 맞아 야옹도 잘 쓰면 아주 좋답니다 자 그럼 다음! 우오 오, 멜메탈 멜메탈 이거 환상의 포켓몬 아닌가요? 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아주 좋은 녀석이야 얘도 다이메스로 진화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은 다음! 우와! 어! 어나비피어 귀여운데? <웃음> 생크림같이 생겼다 맛있게 생겼구나 오자 다음! 이야 이거 오, 뭐야 오. 니자몽? 니자몽? 니자몽이 나왔네? 자 그러면 저희 포켓몬 네마리로 싸우는 거 맞죠? 그럼 그럼 내가 아주 좋은 포켓몬들로만 준비했으니까 저 탱박사의 코를 납작 눌러주도록 하렴 음, 네, 알겠습니다! 와. 아니 탱박사님 어떻게 그런 포켓몬들로 저희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희 포켓몬들로 감자같이 생긴 치박사님은 감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자 이 녀석이 오오오오. 자 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 다이맥스로 대결이다 음 우리는 그래 리아 너부터 가 어, 좋아요 나와라 아무래아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나설게 엄마 힘내요 자첫 번째 포켓몬은 뭐가 될 것인가 나와라, 얘가 킹크랩. 나와 브리무. 이게 이긴 거랩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는데 브리무. 뭐지? <놀람> 이걸 보여줄 차례인가 가라 거다이포말. 다이사이코. 오, <놀람> <어어! 놀람> 뭐야? 기계 <놀람> <되게 딩> 커졌어. <놀람> 킹크랩이 할아버지가 됐어. 오. 에엠. 뭐야?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 헐... 리아야 다른 부케물을 빨리 꺼내! 너무 싫다 너무 싫어요! 킹크랩이 맛있어졌다? 그래 거북왕! 음... 나와라! 잠만 보 잠만 보와 거북왕? 과연... 내리는 어떻게 변할까? 바이얼크! 음... 거다이 제생와 와! 야, 엄청 멋져서 보여주도 않아. 나 잔버버, 앞에 한 번, 앞에 한 번. 잠만보가 이상해 꽃이 됐어. <웃음> 뭐야, 잠만보 등 위에 섬 있는데? 배야. 하하하. <웃음> 야, 엄청 멋있어. 어부광은등 뒤에 막 포들이 생겼어. 야, 이거 뭐전 기계, 기계다, 기계. 과연 이 싸움 누가 이길 <웃음> 것인가? 누가 이겼어? 으 잠만보의 승리지롱. 미 리아야, 벌써 2대 0이면 어떡해? <웃음> 역시, 우리 <오리> 포켓몬을 시나군요이상해 <웃음> n <웃음> 어 안돼. p 카 k 와 c h u Pokémon, Pokémon. Pikachu, Pikachu, p o k 뚱 m o n p i k a c 이 u Pikachu, Pokachu, Pokachu, 이 o 거지 당연히 이상의 꽃이겼지. 아, 3대 빵이라고? 아니 리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제대로 좀 보여줘. 나와라 에이스몬. <불포켓몬>? 하하. 에이스몬. 하지만 <번>? 난풀 포켓몬이다. 너희면은 <불포켓몬> <이러면은 불포> 지는 거 아니야? <불포> 간다 다이제트. 나와라 거다이 화염구. 거다이 <불포> 화염구. 어? 변신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다른 걸로, 상대해줘 다른 걸로. 너무 쎘다. 너무 쎘네? 다시 승부다. <웃음> 오케이, 내가 한번 봐주도록 하지. 우선은, 승부 구치기로 간다. 어, 뭐야! 어? 야, 에이스번, 화영구 위에 서 있는데? 와, 완전 멋있어. 여태까지 야... 봤던 애들 중에 제일 멋있는데? 어, 진짜 버터풀은 이게 어디 뭐야? 커? 이게 포켓몬이란 말이야? 야 이거 너무 오오. 멋있다 이거 자 버터풀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약해보이는 버터풀이지만 버터풀도 어 다이맥스를 한다면 어, 어 버터풀!!! 오오. 야 버터풀 야 엄청 쎄보여 음 화연구에 된통 당하게 생겼네 버터풀 할수 있어! 아! 졌어? 아니 4대 빵으로 졌단 말이야? 4대 빵으로? 버터풀이 불나방이 돼버렸어 아 이런.. 진짜 못한다 이대 박사님이 준 포켓몬은 쓰레기였어 <웃음> 아 야!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빠가 나가보도록 하지 유루룽 화이팅! 유르룽 화이팅! 아주 매운맛을 보여줘야겠어 좋았어, 간다. 여자 팀 화이팅, 여자 팀 화이팅, 화이팅! 예. 오케이, 요루루 덤벼라. 정말? 음. 가라, 펜텀. 펜텀, 좋았어. 자, 펜텀과 나옹이의 승부. 네. 자, 나옹아 더 다이맥스로 진화하는 거야. 네. 야, 뇨옹이 모습 봐봐. 엄청 길쭉해졌어. 와, 완전 치즈스틱 같아. <웃음> 그리고 팬텀은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구만. 저입 사이로, 저 입에다가, 바이사이코를한 방! 아! 내가 아! 잡았다. <웃음> 팬텀, 팬텀, 좀 센데? 당연하 게. 다음 포켓몬 꺼내와. 보여주겠어. 슈 박사님, 아무래도 체각길것 같군요. <웃음> 이악비한 녀석들 <웃음> 할수 있어 이기은 시할 수 있다고 이겨야 돼 이길게요 자 다음 포켓몬은 뭐지? 요루루? 퇴! 어괴룡몬 어, 그래그래 괴룡몬 정도야 뭐어 근육이 많네 좀 당연하지 자 상대는 좋아. 강철 타입입니다 그냥 근육몬에게 쇠지를 시키죠 좋았어 아. 강철 타입이니까 번개가 통할까? 할이선도데자이썬도 가자. 오 어, 나오오어오 오오오! 오이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진오 아빠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난 아, 무한 다이노 꺼냈는데. <웃음> 들어와봐. <웃음> 절대 이번엔 안 지, 진다고. 사님 포이십니까? 저게 무한 다이노라 무한 포도원인가. 다이노를 꺼내왔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무한 다이노한테 뭐가 좋나요, 쥐박사님? 불꽃 세레? 박사님도 처음 보는 어, 포켓몬이라 어, 그런 어, 거, 네. 거 모르시나요? 다이메스는? 이게 안 돼. 그냥. 저 포켓몬은 전설의 포켓몬이야 이길 수 없다고 이게 바로 덱박서님 클래스 가이드 라곤 간다 그냥 그치. 가자 어! 이겼어 어! <웃음> 무한 그렇지. 다이노를 역시 리자몽 근본 포켓몬은 다르구만 다이맥스가 되지 않아 내가 힘들게 잡은 무한 다이노가 일초 컷이라니 아니 어떻게 된거야 오케이 생크림 포켓몬이 아직 남았다 <웃음> 아스킨과 이로타 먹어 주지. 뭐야? 이 v 정도로 뭘 하겠다는 거지? 아주 혼꾸을내 줘야겠네. 솔라빔. 오! 오! 와, 나 마이핑 완전 케이크네? 와, 5단 케이크가 됐어. 단 케이크. 거다이 단원 단언을 수 거다이 단 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브이 왜 이렇게 세? 어? 체력 회복하는데? 이브이? 아, 근데 나왜 거다이 포옹밖에 없어? 아이그레스, 아! 아 제발. 아 어. 이제 3턴 이후에는 원래 포켓몬으로 돌아온다. 서로 힘이 빠졌다. 지금 다 승부다. 지금 거리기로. 지금 거리기로 끝내버려. 지금 거리기. 점 어. 아! 안 돼, 피는 회복하고 있어요. <웃음> 마이핑은 <웃음> 사랑에 <사람이> 빠졌단다. <웃음> <웃음> 아, 졌어. 오. 리아야, 그치, 거기 마이핑도 우리 이브야한테 반한 거구만. 이마이가 가... 좀 귀엽긴 하죠? 귀여. <웃음> 리아, 졌잖아. 졌잖아. 내가 혼내드릴게요. 그래, 버터풀 혼내줘. 덤벼! 가래. 다이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정말 큰 나방. <웃음> 나방의 모습 아다니야 <웃음> <아유 다> <웃음> 이겼지? 어, 제가 졌는데요 아! <웃음> 어, 뭐야! 이겼다! 아니 아유. 아까 전설의 포켓몬도 거다이 맥스 보고싶은데? 다 어? 거... 비켜! 내가 이걸로 쓸어버릴거야 오! 어! 취박사님 <웃음> <웃음> <주> 진정하세요! <웃음> <웃음> 포켓몬이 안된다면 기계로 부셔주지! 덤벼! 지박사가지박사가 <웃음> <G> <웃음> <박사가> 거다이맥스로 진화? <웃음> 진화했다! 덤벼! 지박사님 아... <웃음> 그러니까 맨날 지는거 하잖아요! 어쨌든 오늘 다이맥스로 배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자 이게 아까 못봤던 무한 다이노의 거다이맥스 이거 워토파크 아님? <웃음> 뺑뺑 살면서 그냥 박사님 이거 갖다 버려요 징그러워요 <웃음> 아 이거 외견만 보고 무시하지 마렴 <웃음> 이게 얼마나 간지나니 아닌데요 좀 징그러운데 근데?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코고 어디가 입이라는 거지? <웃음> 징그러자 어쨌든 끝! 뿅 와요. 띵.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